어 거기 휴지 들어 오른쪽에 에시있고 차고 안쪽에 휴지 왼쪽 룸안에 어 거기 휴지있어 들어 오른쪽 휴지 어? 어? 나갔네? 아까 있었는데? 슬래치 3층은 확실함 뒤에 예, 들렸어. 나이스. 아. 예. 뒤쪽 뒤쪽 봐. 깨단. 끌어와 되고. 나이스 온다 온다. 이스 나이스. 어 너무 좋아. 그렇지. 목동 중앙쪽 어 우측 끝에 있을 거야 우측에 숨어 있을 거야 어 네, 맞아 네, 맞아 네, 네. 거기 있을 거야 아어 네, 네. 이자 네 나이스 나이스 이쪽 이쪽 이쪽 일러핑 3층인 3층인 3-4 inside 3-4 Hibana h a I call i t you, BJ. <patriotic> 아 버네드야. 삼층이 아, 하 나. 있 나이스 그지. One out on four e m a i n i n g t h i r f l o o third floor, t o n 너더프. Uh. 뭐야. 아, 수술하려다가 나이스. 뭐야? 나이스. 아, 갔다 플티노 우후. 우후. 우후. Thank you, my team. I go, p l a t i n I love you. <laughs> 안 Very nice, shot. nice yeah. n i c 다 갔다. Nice, nice p 와, 갔다. 이건 영상이 와 플랜트를 갔어. 드 <웃음> 여기 나한테 맡겨. 스노크로 먹을게. 저 뒤쪽 봐줘. 오케이. 이쪽. 인사이드 하면 내가 바로 브핑 할게. 어, 돌린다. 빅. 돌디 아, 비사이비사이제프러시 아, 포로케드바프로마이스트로 아, 아, 뒤졌고. 안졌더 어. 아, 플러 러쉬 다졌고 l a y t e nest. Nest in position. 2 years later. l e a s l o c a t e down. Get the s h d o w Nice. Get a d o w 내피컷컷 라스 어디에요? 깨라죠아 피가 없다 내, 내, 나도 피가 어디있어 디비자 여기있어 오케이. 아캅스가다 그 아, 아, 했다 아 우리 둘이 다 했다 and defuses so might throw away AMP there. 아이, 아이, 아 있어, 아니, 있어, 나라스라 미라, 미아이라 미라, 미 계속 해줘. 쉴틈 없이 해줘야 돼. 드론 들어온다. 드론 컴. Swapping b a g r e people r a office. l e n no. I am dead. t h 어디야? 이 친이 다? One f l 있어요? Yes. Yeah. They t That's your outside office. What's o u e thing, Haman, s o r They are drowning. f o u l t die. Dipster. Down. Don't g i m 어? 벅소리 폐업 어, 갈게요 아, 나아이스 하.. 아, 나이스 발소리가 나더라구요 우리 졸라 잘하는데? 근데 이런데 켜, 켜. 고, 고, 고. 아이씨 아프다. 야, e on. On h e side, t 거의 죽었어, 거의 죽었어. 나이스, 한명 더, 한명 더. 오른쪽, 오른쪽 t h the d e u s e r has been secured. 15 seconds. 10 seconds remaining. 5 remaining.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아아! 아아.. 1요 그냥 미쳤다 씹발이 아. <웃음> <웃음> 봐봐요 필 그냥 와 진짜.. 아.. 겁나 아깝다, 진짜. 와, 나 진짜 역대급이었는데. 잘했는데, 진짜. 개 잘했는데. 와, 와 진짜 개 역대급이었는데. 당국 영상 찍... 주차장 거울 하나 있구요. 네? 저희랑 거울 똑같아요. 거울 위치. 똑같아요. 아, 오케이, 다내 펄스. 금 거기. 펄스 현금이에요. 오케이. 오피스 없어. 인, 인. 포도 인. 없어, 없어, 없어. 흐, 조심해, 계단까지는 괜찮아. 나 커버 좀 해줘, 계단 줘 주차장 미안이라 는다 트랩 뭐 설치해 줄래? 거기 이쁘 쪽 여기 저기 저기 이쁘 쪽. 아, 네. 와, 드릴 것 같아. 파이팅 펄스에요. 오케이. Okay. 이 신호방에 아, 컷. 아, 그 금고방에 아, 설수 있으니까 아, 여기 있으면 바로 위치 들킬 거야 계속. 알아, 알아, 알아. 금고방 둘. 뮤트폰. 리전. 빨핑 리전. 이가보 뭐 어떻게 금고에 가, 가. 리전. 10호. 맞았다, 10호 빠졌어. 미라 10호, 10호, 10호 빠졌어. 나 이제 들어가 준비할테니까 다들 어그로 좀 끊어줘. 네. 어, 내 눈. 컷. 미라 컷. 미스 컷. 깠었어요. 컷. 컷. 컷. 들어가게 들어가게 설치한다 가버 아, 가버 유치발 유치발가 이거 에코드이냐어 뭐들이야 에이 둘 그. 아, 안쪽 아니 끝? 아 금고방인 것 같은데 금고방 안 보인다 다 찾았다 천천히 하세요 이거 무조건 이기니까. AHY. AHP다. 오케이. 별수 없다. 외부 카메라 다 부서져. 아. 아? 브리핑만 해, 브리핑만. 기바나. 기바나 주차장이요? 오케이, 쏘는다 이거. 아, 케이브, 케이브. 엠블러스 뒤에, 차 뒤에. 부셔버려, 부셔버려. 한 거절해요. 너 기다려 봐. 달려가고 있어요지금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저기 위에 소리 소리 났어요. 네, 있어요. 네. 아맞았어 하나 있는데. 시제내가볼게내가볼게내가볼게러시아 애들 왔어 A쪽 A, A 계단으로 한명더 내려갔어요 A, 나이스. 주차장가 맞줘 1바나 뜯는다 이거 네. 탑이다 아,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빵구 오케이 okay, 나이스 뭐야뭔 얘기야? 나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나이스! 소마이. 개피 이겼어요? 서마 밑에 있어요 서마 밑에 있어요 소마. 개피 개피 쉽게 피 커버 커버 소드형 이거 해제해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다 죽였어 서마는 네, 계단에 거니. 있었어 계단